Yeah. 파이터입니다. 자 오늘 모셔볼 분은 결렬태권협회 수원전수관 떠오르는 신의 최고의 테크니션 조재현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네. 분체를 하면서 많이 배워봤는데 그래도 네. 저는 특견꾼이지 어. 않습니까? 당연하죠 특견꾼이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특견을 점검하러 어, 조재현 그렇죠? 선생님께 왔습니다 선생.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했다가 제가 특견하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 좋지 네. 않을까 해서 그걸 좀고민을봤는데 네. 혹시 뭔것 같아요? 선생님 주특기 예? 네. 주특기 네. 날치기? <웃음> <웃음>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택견 한번 제일 좋아하는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하려고 하는데 기합이랑 예. 기합. 오금질이에요 오금질. 예. 예. 택견 하는 분들도 그렇고 오래 하시는 분들도 좀 소원하기도 하고 예. 특히 택견 모르시는 분들이 택견을 봤을 때 음. 이게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하거나 공감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저희는 이미 다 알지만 예. 물론 선생님이 잘할실수 알지만 막상 예. 때 한번 점검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 그거 예. 살짝 준비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기합 한번 보세요 익. 왜? 아랫배에 힘을 쌓기 위해서? 네, 아랫 배심을, 배심을 주잖아요. 네, 배심을 제가 할때 기압이 가장 중요한 건 배심이라고 해데그 아 배심. 부분에 관해서 전는 택견이 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택견은 서로 넘어뜨리고 발로 차는 걸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발로 얼굴을 차거나 네. 넘어뜨리는 걸로 수고를 내는데 네. 그거를 잡아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압 중에 하나가 택견에서는 기압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택견 같은 경우는 특히 음. 저희가 하는 결론 택견 같은 경우는 네. 5분 동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5분 동안 하고 연달아 계속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호흡을 못 잡거나, 배심이 무너지면은 아, 할수 있는 이야기 많아서요. 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잘된 장군 하나, 둘, 셋, 익. 아이 예, 배 배. 익. 아이 예, 목 말고 배 예. 오랜만에 <웃음> 배 <웃음> 보각 하나, 둘, 셋, 익. 아니면 살살 하더라도 익. 아. 예. 하나, 둘, 셋, 익. 예. 서서만 한 하나, 둘, 셋, 익. 예. 요거나 예. 그리고 오금질에 네. 관해 한 이야기해보려고. 예. 오금질 오금질 여기요? 오금은 무릎질을 무릎질 오금이라고 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반복하는 거를 저희 무슨 무슨 질이라고 합니다. 예. 맞습살면 칼질. 네. 뭐돈 수면 현질돈 수면 돈질. 돈질. 돈 맞아요. 네. 오금을 부었다고 네. 오금질인데 태권으로 넘어뜨리는 무술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목을 잡아서 네. 덜미 제로할 건데 아. 배심을 주고 몸을 살짝 떨어뜨려서 몸을. 오금을 닮으면서 네, 그렇죠 배심. 맞아 하나, 하나, 하나 둘셋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 맞아 기압이서 네. 중요하다는 게 아. 기압은 배심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네. 네. 내가 몸을 떨어져 상대방 배심을 무너뜨려줘야 돼요 음. 내가 상대방 덜비를 당겨줄 때는 네. 단지 그냥 당기면 안 넘어져 네. 당기면 상대 배심을 허물어줘야지 네. 상대방 무너지게 돼요 네. 네. 당길 거예요 네. 버텨 주세요 네. 버텨 버텨 그렇죠 버텼죠 버텼을 때 반대. 반대로 갈 때는 이쪽으로 하다 반대로 오금을 잖아요 네. 똑같이 배심을 무너들어잖요 네. 반대쪽의 역할이 팔을 잡거나 을서내 컬을 눌러줄 수 있네요 제가 한번더 볼까요? 런식로 어쨌거나 네. 제일 기본이 되는 거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택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오금을 잡진거야고 네. 네. 배심을 잡거야되 네. 어, 제가 태권은 너무 오래 안할것 같고 아요아거요이 배심이라는 게 요즘 이제 사람들 말로 하면 코맞아 그, 잡아주고 맞아. 그다음에 맞아. 무릎 뒤 오금, 오금의 힘을 같이 써서. 응. 네. 그래서 네. 제가 저, 저희가 팔굽혀펴기 할때 네. 팔꿈치 운동이 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아. 오금질 한다 그러면 네. 무릎 운동이 안거든요. 예. 네. 그렇죠. 팔때배심을떠하뜨리면배심을쓸수 네. 네. 네. 있으면 조금 음, 더 효율적. 음. 그러니까 아까 기압이 중요하다 말했던 네. 게 네. 내가 배심을잘 쓰고 있는지 음. 체크를 하는 음. 수단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은 공격할때도 기합하고 아니면 막을때도 기합하고 계속 비압으로 네. 지켜가고 네. 그냥 지켜도 네. 네.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에크 에크 하 배심을 집속적으로 네. 잡아가는게 네. 택견의 경기라는건 어. 넘어 때리는게 주된 요소거든요 대회 어. 나가면 막180 오, 그렇죠. 몸무게 네. 그런 분들 마주하는데 아, 내가 배심이 안잡혀 있거나 음.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상대방 힘에 끌려갈 수가 없어요 네. 네. 복음이 달질을또 네. 이런 네. 연결이 되서 아, 발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 이게 찰찰해요. 예, 예. 찰찰해요. 요것도 똑같아요. 네. 찰 수도 있고, 찰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훅이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네. 이걸 오금지 네. 아, 이렇게 몰래? 가볍게. 네. 네. 자, 일단 예. 네. 훅. 네. 제가 좌우 똑같이 한번 찼는데 네. 오금으로 좀훅입 봐야. 네. 자, 찰 수도 있고 안찰 수도 있어요. 네. <웃음> 아프면 배차기는 배차기아픕니다 여러분들. 좌우를 차는건데 네. 좌우 중심을 속일 수 있는거죠 내가 출체로 갈지 발질로 갈지, 네. 갈지. 왜냐면 음. 내가 넘어뜨리고 싶어도 네. 상대방이 넘어뜨릴수 있는 거리를 안줄 수 있거든요 네. 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대방이 안줘 넘어뜨릴수 있는 거리를 네. 그런데는 발질로 먼저 그스탭을달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그럴 거면 여기서는 네. 이거 똑같이 가면 바로 잡힌다 넘어갈 수 네. 있니까 타이밍을 네. 속이는거지 아간요거 <웃음> 어떻게 선생님 이다 절대 짜부 치는 거 아닙니다. <웃음> 네, 선생님 네. 발길질 지도해 네. 주십시오. 발길질이죠? 네, 잘하잖아요. <웃음> 옷다 잘하니까 네. 그냥 제일 특별 시그니처 발길질이라고 네. 흔히 말하는 네. 네. 차 겨차. 아까 내차기를 게... 찬 네. 건데 네. 하나를 획 이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찰때 축발이 무릎을 펴는게 아니라. 땅을 밟고 차거든요 네. 하나 둘셋 잉크 왜 이렇게 차요? 오금질 왜? 네. 왜냐하면 왜태지질는내 네. 중심을 떨어뜨려서내 힘을 네. 상대한테 실고끌어 네. 체중을 이용하는 네. 네. 건데 발차기엔 그렇죠. 발을 차는, 네. 차는 거잖아요 네. 왜 떨어뜨려 왜 떨어뜨냐면 네. 왜 떨어뜨냐면 네. 상대방한테 발이 찼을 때 네. 걸리지 않기 위한 거네 아! 네. 일단 이건 한번 잠시만요 야, 야 어, 오랜만에야 고왔다 <웃음> <코스 까먹었으니까. 웃음> 일반적인 발차기가 네. 무릎을 펴서 차는 발차기가 많은데 네. 겨차기는 흔히 대부분 무릎을 굽혀 차거든요 네. 근데 무릎을 굽혀 차는 게 당연히 행견은 넘어뜨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발로 네. 얼굴을 맞춰 넘어뜨리는 중부에서 조금 더 가까운 어, 거를 차기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무릎을 굽혀서 차 네. 조금 더 세게 차는 법을 좀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이해하기 힘들고 네. 일단 겨찬지 한번 볼게요 네. 자 10개만 차보겠습니다자 네. 뒷발로 차고 네. 발 바꾸고 네. 뒷발로 차고 발 바꾸고 이렇게 네. 10개 네 알겠습니다 액 견입니다 자 네. 이제 어떤 느낌을 차면 이머리속으로상 네. 문을 여는데 안 열려서 반대쪽 벽을 미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벽을 쭉 밀면서 예. 반대편의 반발을 이용해서 문을 연다. 예. 그러니까 이 발을 밟는 걸로 풍기듯이 예. 퉁 떠지는 거예요. 두 가지 약간 다른 성질을 말춰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자, 겨차기를 차고 잡은 다음에 후려차기까지 가고. 혹시 경기의 버도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잘안 맞을 것 같죠? 예. 왜? 일단 예. 안 받는 거라 제가 여행을 보인다 차후입니다 이게 예. 한번 차면 일반적으로 항상 젖혀지는데 예. 차고 다시 잡을 때까지 상대방이 기다려주거든요 어... 예. 가능하면 이 차는 첫 발은 예. 차는 기세만 잡는 거예요 예. 기세만 잡고 두 번만 잡는 게 처음 대신 예.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예. 차는 기세는 있어야 돼요 예. 음... 이해했죠? 예. 제일 중요한 기본 베이스 응. 어느 무술이든 똑같아요 응. 스텝이 가장 중요한데 태껴낸 응. 베이스가 되는 스텝이 응. 오금질이에요 오금질 네. 왜 오금질이냐면 단순히 응. 찰거면 응. 스텝을 가득 끼워도 되는데 넘어뜨릴 응. 거면 응. 그냥 붙여놓고 하면 돼요 네. 근데 차거나 넘기는 밸런스가 같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응. 이 오금질이 잘 나와야지 내가 원할 때 상대 체중을 넘어뜨리고 내가 발을 잡을 때도 안정적이게 되고 네. 그 연계가 되기가 좀 쉬워져요 그거을 잡아주는 코어 역할 하는게 저는 기압이라고 생각해서 기 기압. 예, 네. 그냥 과하게 막 소리 지를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네. 배심을 잡아줄 정도의 기압은 되어있어야지 네. 예, 내가 편해요 왜냐면 이게 무술마다 다 각각의 호흡이 있는데 네. 다양하잖아요 뭐 다양한 기압이 네. 있지만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기압은 뭐 이크 뭐 이런 네. 기압인데 네. 그 기압이 제 경험에서는 굉장히 편했기 때문에 기압 이크가? 예 하나 둘셋 이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크게 안 해도 그냥 작게 하더라도크크 네. 길게 호흡. 네. 태경 경기를 해보셔도 더잘 아시겠지만 네. 경기한 호흡을 안 잡으면 할 수가 없어요. 5분하고 쉬는 시간씩 해보는 5분 5분 5분할 수가 없고요. 네 그게 혹시 다른 타격 무술과 고려하더라도 근데 배심을 잡 호흡을 잡게 됐을 때 제가 다른 경험보다 너무 진화던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다른 구술의 장점도 많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택경꾼들이 있는데 네. 택경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걸 지키면서 계속 발전해야지 음. 예. 우리가 하는 사명이고 가야 될 길이 아닐까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선생님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격투기 대회를 나가는데 알고 있죠 예. 그 격투기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살기를 한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개인적으로 권하는 거는 네. 택견의 꽃은 아랫발 길지라고 게아 일반적으로 가장 네. 많이 나오는 게 네. 로우 킥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로우 킥을 가기 위한 컴비네이션으로 내차기 로우 킥 일단 아, 보면 예, 예. 괜찮게될것 같은데 예. 한 발은 내차기라고 반대 발은 장대거리거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한 발로 내차기 줘서 상대방 페이트를 주고 네. 바로 반대발 장대 머리가 회 앞으로 잘 먹히더라고요. 맞은 아, 네. 네. 네. 네. 상태면 이쪽으로 내 차기 먼저 준 다음에 힘만 네. 주고 바로 장대 먹이고. 이거 잘안 돼. 내 차기 차기 내 차기 차기만 주는 거야. 네. 저서 바로 움찔하게 안가내 차기 네. 차듯이 네. 페이트 중심만 중심만 만들어놓고. 예. 그러니까 장대를 그냥 차는 것도 좋은데 장대 차기 전에 먼저 포인트 만들어놓고 이걸 차는데. 가능하면 음. 아까 말했듯이 복근.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내차고 예. 네. 네. 상대 차고, 차고, 바로 초대까지. 음. 예, 여기까지 네. 예. 되면 예. 웬만하면 여기까지 음. 할발야다 맞더라고요. 예, 음. 네. 네. 잘 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똑같이 아까랑 예. 똑같아요. 아까 예. 윗발 차듯이 예. 차는 척이 이건 안 돼요. 예. 진짜 봤을 때 차게 차는 느낌. 예. 상대방이 꼼지라는 느낌 있어야 돼. 그래서 꼼지라는데 맞을 것 같아. 바로 치면 돼요. 예, 가능하면. 예. 상대방이 들어 맞거나 맞을 거 아니에요. 맞아 예. 예. 맞으니 예. 예. 저희처럼 흘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도 음. 낮게. 그런데 음. 지금 음. 조금 더 예. 체중을 실어야 될 거네요. 예. 그렇죠. 더잘 아시겠지만 예. 아랫 발만 잘 잡아도 페어볼 할수 있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윗발고잘 차시고. 예. 기본적으로 다 잘할 시겠지만 음, 네. 일단 상대 다리를 둔화시켜 버리면 움직임 자체가 상대방 그런 상대방이 그렇구나. 내가 다리를 들기만 해도 이거만 하고 네. 네. 응. 움직이면서 상대 단 응, 응, 응. 그러니까 단타로 통통통도 좋지만 네. 단타로 만약 단타를 가기 응. 전에 약간 박자를 응. 따당 응. 아니 한 발로도 연속으로 응. 따당 가는 걸로 해서 상대가 할수 있는 타이밍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는 응. 생각보다 예큰 아. 네. 기술 아니더라도 원래 저는 할때큰 기술보다는 네. 작은 기술이 짱이에요. 음, 작은 기술. 네, 크고 화려한 기술보다는 네. 작은 기술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최고예요. 아. 왜냐큰 기술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게 잘 돼서 네. 상대방 시선이 떨어졌어요 호대, 네. 호대 그그 네. 하나 가면 좋은 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첫 번째 대회에 가는 네. 뭔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 좋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네. 날치기인데 날치기 네. 날치기가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네. 내가 손을 이렇게 가면 네. 상대방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네. 아는 순간 상대방 하트나 저처지가 뒤로 네. 간단 거예요 네. 가능하면 그 모션이 없게 음... 바로 여기서 바로 입을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원래 어떻게 하냐면 네. 견주잖아요 그럼 네. 어, 이렇게, 이렇게 모션이 있어요 네, 그전에 음. 그 상대방이 왔을때는 이게 요건줄 알게 아 요금제비죠 네. 네. 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오을 차면 요건줄 알게 네. 그러면 음. 이건줄 알 돼. 네. 네. 나중에는 네. 네. 약간 노런느낌으로 아, 가야돼요 그니까 러 가기전에 네. 모션이 상대방이 음. 어 얘가 음. 옆돌길 할거 같은데 네. 날치기 할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으면 은 그건 안걸려요 그쵸 네. 하기전에 네. 예금작이 없이 없어야돼요 네. 네. 없다기보다는 다른 동작인 것 처럼 상대방이군요 네. 가능하면, 가능하면 그럼 안돼 <웃음> 네. 이쪽으로 와요 네. 이리로 지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내 뒷발 쪽을 잡는다는 느낌으로 지나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하야죠 근데 네. 맞춰야 돼이 네. 샵이에요 맞춰야 돼 네. <웃음> 맞춰! 맞춰! 맞아가 되니까 어, 맞춰래요 어, 어, 맞추래요? 어. 마지막 맞춰 다리가 길어가지고 <웃음> 그러니까 음. 상대방을 보고 쫓아가야지 아 상대방이 당연히 아 뒤로 가죠 팔 차지 차고 팔 차지 차고 상대 지치는데 아 쫓아가야 되는데 아 그게 네. 안되면은 안돼 <웃음> 네. 약간 요런 느낌 아 근데 지금 한 거는 네. 약간 발로 쓰다 드는 거. 아, 네. 약간 체중을 실어 쭉 던져야지 네. 그게 의미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거는 응? 나는 힘든데 네. 상대방은 <웃음> 황량해하는 <웃음> 네. 그런 느낌. 그거는 조금만 네. 고민해 보시면 네. 제 경험에 거는 네. 다른 무술 종목이랑 견주게 했을 때 네. 가장 상대방이 나는 네.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당황해 보는 무술 중 하나라서 네. 어쨌거나 제 기준에서는 네. 무술이라는 거는 나는 안들고 상대는 힘들어야 돼. 그죠. 응. 그 계기가 되는 거는 호흡이라고 생각해서 응. 이키가 됐던 뭐가 약간 내 호흡 잡고 응. 안 다치게 다치지 않도록. 대단해. 좋은 경험 잘 하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